기아 자동차 모닝입니다. 엔진 소리가 크다고 입고 하셨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소리가 커졌을까요? 현재 주행거리 44만입니다.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들립니다. 전압은 정상이지만 내부 베어링 불량으로 인해 소리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발전기 소리를 들어볼까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발전기 분해 조립시 필요한 볼트너트입니다. 발전기 탈부착시 하단 미미 볼트를 풀고 작업해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만약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를 탈거하게 되면 등속조인트에 걸려 빼내기 힘듭니다. 먼저 하단의 볼트를 가조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단의 조정 볼트가 조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발전기 조정 볼트와 펜벨트를 조립합니다. 발전기 조립시 벨트 장력을 과도하게 조이면 발전기 베어링이나 워터펌프 베어링 등이 과도한 부하로 인해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력이 약하면 펜벨트 슬립으로 인해 소음이 나게 됩니다. 만약 신품의 벨트라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행 후 장력을 확인해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발전기 전원선 조립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유격 발생시 접촉불량으로 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배선이 타거나 발전기 플러스 단자의 파손으로 발전기와 배선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펜벨트 조립 후댐퍼풀리 발전기, 워터펌프 풀리에 벨트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어있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조립시 벨트가 끊어지거나 벨트 자체가 이탈이 될수 있습니다. 발전기 교환 후 신품도 확인해야 하지만 특히 재생의 경우 꼭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부하시 공전시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발전기 내부의 다이오드 즉 리플 전압을 점검해야 출고 후 재작업이라는 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